자, 삼성으로 설마 이걸, 쏘? 빡! 빡! 우와! 저 보고, 39만 나왔는데? 어, 뭐 반사판 필요 없어. 내가 보기에 죽일 것 같거든. 빡와 빡! 빡! 빡! 52만! 됐나?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베니마루 차례가 왔군요. 약간 기대를 안 하고들 있는 것 같아. 근데 일마 시나리오 한번 봐봐봐. 일마 약점 피해잖아. 이걸로 방어 관련 깎아놓고 약점 피해 찍어버리고 방어 관련이 깎여있는 걸암멜로한번더 찍으면 어떨까? 약간 이런 느낌 좀있고요 개성 보면은 지가 스킬을 사용한 횟수당 주피가 무려 15%씩 증가. 60%입니다. 60%. 60 자, 성물을 지 이제 만들 텐데 저도 일단 딱 이까지 만들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들어가 즉 지... 와우, 쏴, 끄다, 빵, 까옹, 야 무스, 펠, 헤임의 화염검. 디버프 효과 걸린 적군 공기시 공격 관련 능력이 20% 증가하고 준피의 25%만큼 회복한다. 이거 오늘 상당할지도 모른데. 디버프 주넬 공격 관련이 돼, 공격 관련. 그 20% 더 증가한 상태로 때리게 된다고. 약점 피안 그래도 세배인데 거기다가 준 피해 25% 흡혈한다고? 오늘 행복해로 팽팽 도네요, 오늘. 와, 칼 불난다. 야, 들어가자. 그래서 짜진 덱은 바로 요 덱입니다. 자, 일단 할고에 시작부터 공격 관련 7% 바로 받고요 라반의 공격 관련 10% 받고요 거기 이제 방어 관련 깎았기 때문에 성물로 공격 관련 20% 받고요 37% 인가요 어 이론상으로는 미친놈인데, 이거? 일단 임팩트를 위해서 공격력 먹고 가겠습니다. 자, 결투에 들어갑니다. 베니마르 어, 암멜, 해멀, 도본 이런 분한테 선턴을 뺏기거나 아니면 내가 첫 턴을 못 죽여서 턴을 넘기게 되면 위험할 수 있어요. 그죠? 확, 크닥 하고요. 이성이 떴네, 하필. 한, 어, 기왕 이렇게 된거 우리. 저도 괜찮아. 한번 시원한 거 한번 보자. 삼성 한번 볼게요. 삼성. 자, 이메이전 에로. 이성 방어관리방어관리3 0번 깠고요. 자, 삼성으로 설마 이걸 쏴! 빡! 빡! 우 저뭐 39만 나왔는데? 자, 아, 자, 나흥분 가라치라 흠분. 여러분 지, 지, 진정해, 진정해봐. 이건 패가 잘떴어 그래. 패가 잘 떴어. 와, 삼성 한 방에 한명 뭐가지 떨어지 붙는데? 자, 자, 자, 지만 가라치고요. 여러분, 어 뭐고 이거 뭔데? 왜, 왜, 왜, 왜 죽이려 고 그래요? 어? 아, 아하. 자, 소멸 걸고요. 잘못하면 우리 더원 형님 화날 수 있거든 요 더원 형님이 지금, 지금 기분이 좀안 좋으셔 구수요 요즘 형을 좀 잊은 것 같더라 이러면서 어형 미안해요 진짜 어저 어, 형님 오늘 왜, 왜 이렇게 많이 화나셨어요? 다때시기뿐는데 헉? 일단 근력이 근력들이다 보니 어이 해먹을 누나도 왜 저렇게 틀이세요카드두 장밖에 못써 내가 지금 세 장이었으면 내가 이거는 빡빡 빡!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못 잡으면 제가 죽을 것 같아요 빡빡 빡! 오케이, okay, 됐지. 야, 이거 첫 턴에 금산 해놓고도 약간 위험했던 게 내가 아까 베뉴마루가뭐뭐를 하던지 지금 잘못 봤어요. 막, 막, 뽕에 취해가지고 막 아랫돌이 축축이 제가 막 이상한 느낌 때문에 못 봐가지고 뭐 먹고 죽은지 모르겠는데 걔가 맷집이 약한 거야? 아니면 지금 이분 더원 형님이 딜이 너무 센 거야? 야, 혹시 모르니까 퍼프 하나 더 썼고, 야, 내가 쫄았니 지금? 앙, 앙. 자, 갈게요, 누나. 아, 이게, 어? 에스카멀린 커플인 건가? 어? 짝사랑커플 괴무섭노 진짜 너안매를 땄는데도 불구하고 질뻔했어요 a i 인것 같은데 도 질뻔했습니다 어? 근데 베니마루 맷 집이 약한건가? 단점이 몇 집인건가? 아, 한번 좀 봅시다 좀더 볼게요 일단 딜은 삼성딜이라서 이번에는 삼성 그런거 안할게요 그냥 일성으로가겠고요이렇게 걸고 이렇게 걸고 일단 내 머릿속에 상상하는건 이게 제일 좋은것 같거든 방어관리 깎아 놓고 촥! 촥! 9만0 0 빡! 빡! 10만 못주겠다 지금, <웃음> 일단, 베니만을 맹철 각인해 준 겁니다. 맹철 각인해 줬고. 잠깐만요, 안매라, 임마. 저자서 흡혈한다. 흡혈시야겠다. 자, 그런데, 자, 우리 베니만으로는 개성이 또 뭐가 있다? 카드를 쓸 때마다 자신의 스킬을 15%, 주피 15%씩. 지금 합이 30% 인가요이렇게 찍고 이렇게 쓸어 담을게요. 자, 가볼게요. 빡! 빡! 149,000. 점점 세지고 있다, 여러분. 149,000. 빵! 빵! 182,000. 만 두턴 정도만 돼도 개미치 뽑니다. 우리 딜이. 야, 아까 전판에는 해머루나 때문에 해머루나 때문에 약간 당황한 거였어 어. 자, 우리 요렇게 한번 해 볼게요. 우리 베니마루 딜을 더 많이 볼수 있을 것 같거든. 카드 지금 몇장 쳤어? 자, 3장? 아니, 4장. 5장? 6장 될때 딜이 어느 정도라고? 4장째에 이미 풀프입니다 빡! 빡! 25만! 일승 25만! 빡! 빡! 6만아아아아 아, 아, 아, 약점 약점 피해가 안안 아, 안 돼서 그래 방금은 약점이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이런 느낌이 당연하지 세배니까 세배들 와 여기서 고소 필살기를 맞게 되네요 치바바이 마야 치라고 앙 마. 그밖에 못 치겠니 형 간다 이번에 이제 보호막을 치고그 자석이요 잠깐만 더 멋진거 보자 우리 야 이거 두장 올려놨다 예, 베니마루 삼성 예약돼있어요 여러분 기대되나 지금 기대되나 형만 지금 기대되는거야? 형 지금 약간 팬티 준비해 야보막 치지마라 진짜 니 진짜. 아이 자석이지 니보막만이었어도 지금 매드무비 나올 뻔했는데 자 아직 안씁니다 아직 안써요 아마 막... 제발 못 걷을 뻔했잖아 요못 걷었으면 오늘 매드무비 못 봤다 여러분들 매드 무비 못볼 뻔했다. 보막 쓰지 말고 필살기를 써 그래. 차라리 필살기 쓰고 너 소멸 걸래야지 고서야. 소멸함 써야지. 또 보막이가. 징글징글한 거 진짜 멍청한 뭐. 야좀더 가자. 좀더 가자. 아 괜찮아. 괜찮아. 난 매드 무비를 봐야 되겠어. 그렇지 고서야만 니도 패를 좀 쓰고 임마. 오? 어? 누구를? 그렇지. 필살기를 막아야지. 잘했어.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매드무비 한 나옵니다. 뭐, 반사판 필요 없어. 내가 보기에 죽일 것 같거든. 자, 베니마루, 4 풀스텝 주피 60%에 퍼 삼성 디버프 걸고 찍어버립니다! 쏙! 40%, 퍼황어 걸린 40% 퍼 깎고, 훅와 빡! 빡! 52만! 됐나? 와, 야, 2성 36만, 이성 36만! 패스가 그런지... 임마! 멈춰. 야, 베니마루까지 이렇게 세다고? 이번, 이번에 전생살 진짜 미친 완전히 작정을 했구나. 와, 야, 이거. 하, 삼성 한번 볼까? 자, 우리 마왕 나와있거든요 마왕 좀비. 마왕 머리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방어 관련 깎고 갑니다 양전폐가 악 펴슥 버슥 가봐 끝났쁜다 인마 자식아 저거끼리 저거한들끼리 저것 물고 물고 난리 났네 전생슬 야, 그러고볼게 마왕 입장에서는 베니마루 때리기도 베니마루 또 역속이고 해가지고 마왕, 마왕님으로 마왕 마무로 좀패 오, 먹어. 오! 뭐고? 오 가시가 세네 <웃음> 잠깐만 우리 암멜 어디 갔나? 뭔데, 야, 쟤 누구야? 아, 슈나가, 니가. 아, 슈나야. 어, 미안해나 <웃음> 너를 뽑아놓고 쓰지도 않아, 지금. <웃음> 어. 이거 하나 더 올리고요. 야, 마이게 찍어보자. 자, 발렌티아한대 맞아보자. 싹! 빡싹! 빡싹! 야, 66만 나왔다, 66만! 야, 매드무비가 그냥 여기에서 막, 나, 나 이번에는 연출한 매드무비도 아니야, 그지? 어? 안면이 죽은데 베니마로가 날뛰고 있는데? 야, 관통 저격 같은 걸로 막을 수 있겠나? 이거는 진정한 디버프의 세배 데미지인데, 이거 진정한 깡딜이야, 이런 게 바로. 야, 필살기까지 나온다고. 오늘 베니마로 특집 잘 되네? 필살기가 단위 적분 840%. 퍼 요거보다 약점 피해가 더셀 수도 있다. 내 생각에. 아, 방어관련 깎아놓고 때리면 진짜 멋질 뻔 했는데. 야, 슈나야, 니가 한대좀 맞아줘야 되겠다. 팡헬 플레이어! 슈승게스 멜작! 샥샥 빡! 30마리 맞지? 어. 약점 피해 아까 6 0만6 0만더셀것 같았어. 필사기보다더셀것 같았어. 형필사기다 풀업이다. 전생에서 전부 다 풀업이다. 근데, 아, 슈나는 풀업 아니다. 야, 슈나야, 진짜. 뭐, 그런 어떤 감정이 있는 건 아니고, 어쩌다 보니까. 자, 이렇게 마무리가 빡 되겠습니다. 어. 야, 베니마루 어때요, 여러분? 베니마루 괜찮은데? 심지어 지금 베니마루 성물 있어서 때릴 때 흡혈까지 장난 아닙니다. 추가 흡혈 아까 몇포였나 금방 봤는데 또 기억이 안 나네. 어. 잠깐만 영상각이 포착되었다. 다음 영상 예고간다. 올전생슬 덱 마왕의 밀림의 베니마루의 올전생슬 쌉가능한 거 아니냐 지금? 와 이거 누구를 잡아야 되지? 잠깐만요 이번에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그냥 기본대로 가볼게요. 패가 잘안뜯다 생각으로 해가 하지 말고 이번에 삼성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촥! 와! 야 이거 내가 말했다. 역속이었거든? 읽어 안했다 삼성 아니었다. 일성 디버프 걸고 이성이 붙어서 이성을 빡 때리는데, 데미지 얼마 떴는데 내가 숫자를 못 봐버렸어. 너무, 너무 놀래가 봤는데, 순간 기억이 지워졌어요. 지금 너무 쫄았어요. 자, 쳐버려. 이야박스크박스크 하기 29만 8죠 마왕아! 지금 마왕 센클는 진짜 많이 알려졌나봐 어. 어, 형 영상 조회수잘 나왔더라, 에 그런 거 보니까 많이들 보셨나봐. 그래서 마왕은 진짜 많이 보이는데, 베니마루는 난단한 번도 못 만나봤거든, 베니마루. 평소에 내가 랭킹전 매일매일 진짜 한열판씩 한 하거든? 베니마루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봤어. 어? 야, 근데 더원 형님한테 맞을 때 진짜 뼈 아프게 맞긴 한다. 어, 약간 뼈가 박살 나는 느낌 좀 있긴 하네. 야, 이거 랭업 올렸으면 난리 나는데 야, 너, 고서 너 이리 와니 네 때문이지 지금 형한테 좀 맞자 야 카드 몇장 썼노? 이제 풀스택 됐을걸 빡빡 빡, 11만 풀스택 아닌가? 깡깡 이렇게와 깡. 여러분 요거 또 영상 나가오면 베니마루 키우실 분좀 있을 것 같은데 자 마지막 한번 가봅니다 자 마지막 결오 30만 30만 5천 거의 투구 비슷할 뻔했어요 역시 투구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 이게 폐가 약간 요렇게 떴네 그냥 1성1성 가볼게요 이럴 때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자. 완전히 이성도 안 나왔다, 이번엔. 빡! 빡! 13번 추천. 치명 한번 터졌거든. 와! 이거는 여러분 봤지? 1성 디버프에, 1성 베기에 안멜 1성에, 전부 다 1성이었다. 베니마르가 두번 베는데, 두번벨때그 중에 한 번이라도 치명이 터지니까, 13만이 넘을 뿐에. 자, 삼성 한번더 갑니다. 오늘 삼성 많이 나온다. 빡스! 빡스! 야, 49만 진짜. 야. 자, 이번엔 삼성 방어 관련 깎고, 그게 얼마나 많이 깎았는지 한번 느껴봅시다. 40% 방어 관련. 이렇게 방어력, 치저, 치방, 어, 인내 다 깎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빡! 빡! 어, 두 명한테 있으면 괜찮나? 이 정도면, 어. 아, 이거는, 베니마루 패가 잘 떠야 되네. 이제 안멜이 마무리 할게요, 요거는. 어, 뭘 보여줘, 임마. 치 봐봐, 임마. 어우, 오, 잘하네, 어.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싸그당 수업 빡빡 15만 와 베니마루 딜보다 안멜 딜보니까 안멜 딜이 왜 이렇게 무난하지? 심지어 지금 삼성 방어 관련 깎아 놨는데도 베니마루 미쳤구나 야 정말 근타르 있나? 뭐뭐 뭐 피가 좀 많네 자좀 맞아라 축축 축. 와, 베니마루가 때리니까 더 쎄. 21만 봤어요. 방금 1성이었어요, 1상 일성. 와, 요렇게 오늘 베니마루까지 리뷰를 해봤습니다. 다음 영상 기대하세요. 전생슬 청출통입니다